경기도 광주 양벌리 프랑스 느낌의 빵집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되게 외진데에 있네요 네좀 네, 외지죠 장사는 좀 되시는 편이신가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쪽이 완전 시골 같은데 이쪽이 항아리 상권이고 또 이제 뭐냐 여기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살다 보니까 나름... 잘되더라구 빵집 이제 하시면은 네. 아침에 몇 시에 나오죠? 요즘에 오세요?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밤 9시에 퇴근해요 아.. 안 피곤하세요? 아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ㅎ <웃음>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제 와이프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아 와이프는 한 11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직원은 지금 없으신 건가요? 아직원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직원을 채용할지 또 어떻게 또 이제 운영할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동네에서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아, 확장을 하면은 최대한 이쪽에서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제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월세가 생각보다 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사장님그러 어, 다른 나라에서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빵을 보면서 배우신 거예요? 아 빵은 거기서 배우진 않았고 사실 프랑스에서는 제가 케이크 전문으로 했었어요 케이크만 배우고 제거 쪽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이제 제대로 이제 접하면서 아 이거 지금 처음 장사로는 케이크로만 안되겠다 빵부터 제가 시작하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빵을 먼저 배우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거죠 왜냐면은 이게 케이크라고 제가 생각하면은 뭔가 카페를 떠올리게 되고 또 자리가 있어야 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이런게 많이 필요하다 보면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고 빵집이라는 그런 거는 포장만 해도 일단은 시작해도 되겠다. 포장만 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가게 이름이 네. 왜사멜아 사멜이냐면 제 이름이 김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원래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근데 저 이름이 세 글자다 보니까 친구들이 편하게 불러요. 사멜, 사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이 저는 사멜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난 가게 할 때는 내 사모 명은 사멜이다. 아, 그렇게 해서. 별명이 네, 거의 뭐 별명이라고. <웃음> 그 사장님 나이는 올해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32살. 다 되게 네, 네, 어리시네요. 아우. 되게 <웃음> 그 잘생기셔가지고. 아, 예, 절대 그런 거. 여기 평소에 여자 손님 고치지 않으세요? 거의 그냥 빵이랑 뭐 여태까지 일어왔지만은 거의 90%가 여성 손님이세요. 뭐저때문에그 그게 아니라. <웃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빵이 좋아서 또 이제 케이크 좋아서 많이 오시죠. 솔직히 남자분들은 별로 안 드시니까요. <웃음> 혹시 이 근처에 파리바게트나큰뭐 대형 빵집 같은 브랜드는 없나요? 아 이쪽에 있어요. 파리바게트랑 이쪽에 또 이제 블럭제빵소라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위에 뭐라 뭐였지 이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탕.. 탕종 전문으로 하는 빵집인데 네 아무튼 세 군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생각보다 빵집이 많아요. 그에그 네. 예. 그 빵집이 많아서 한 마디 상번에 경쟁사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결단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프랜차이즈의 입맛이 기들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제 빵에는 건강한 재료만 넣고 절대 방부제나 이런 거 절대 안 넣고 또 손님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좀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잘나가는 빵은? 아 네. 제일 잘나가는 게 마늘 바게트입니다 바게트. 네. 제가 직접 다 이제 마늘을 직접 갈아서 다 쓰고요 이게 일반 버터가 아닌 또 천연 버터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바게트 안에 양파를 제가 직접 갈아서 반죽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 마늘바게트 같은 경우는 빵도 다예약받아지고아 지금 마늘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나가면은 이게 주도세도 모르게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일부러 예약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것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못 드시고 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예약도 받고 또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기도 하고 빵은 진짜 역시 바로 구워야 하시는 요아 그럼요 네. 또 이제 마늘 바게트는또 그런 빵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호불호 갈리죠 호불호 갈린다는 게 맛이 호불호 갈리는 것도 있지만 누구는 차갑게 먹으면 맛있다 누구는 뜨겁게 먹으면 맛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는 안 파시잖아요 호호에 대한 생각은 못 하신 세요아 제가 원래 커피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좁은 길목에 카페가 한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빵도 빵이지만은 커피는 내가 팔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좀 그런 착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되네요 <웃음>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네. 주방이 더 넓네요 아예주방이 아무래도 기계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그런 말이 하시더라고 왜이 왜 주방을 넓게 하냐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5분만 해도 엄청 길어요 기계 사시는데도 돈 많이 드셨겠어요? 아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다 중고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꽤 가격이 좀 나갔어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 지금 이게 5분만 제가 1,300만 원을 샀 네. 나머지는 뭐 냉장고는 120만 원 냉동실도 120만 원 근데 이게 도우 컨디셔너라고 이게 좀 비싸요 350 그리고 파이롤러 크루아상 만드는 기계거든요 네. 이것도 350 그리고 여러 가지 뭐잡다한거딱 하다 보니까 <웃음> 3 0원 가까이 했죠. 네, 죄송해요. 이게 5분만 1,300이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1,400 넘어가. 근데 5분에 좀 욕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좀좀 <웃음>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침에 나오셔서고 매일 만드시는 건가요? 아, 크림은 매일 만들지 않고 부족할 때마다 계속 자주 만드는 편이고요. 빵 같은 거는 매일 굽죠. 빵은 매일 안 보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웃음> 저는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마늘빵은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제가 그전에도 어 다른 직장에서도 또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가진 마늘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었 근데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다진 마늘을 쓰니까 좀 이게 많이 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쓰면 또 이제 단점이 한 번에 다 쓰면 괜찮은데 쓰고 나면은 이게 막 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깐 마늘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제 바로 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손님들도 좋아지고 마늘 이게 크림도 맛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거 같아요 더 신선하고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네영업 비밀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 감춰 봤자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요? 지금 저희가 12월 9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지금 4개월? 5개월 됐나요? 어, 5개월 됐습니다 어, 혼나시는 거아니에아 미안합니다 <웃음> 마늘바게트에는 이게 소스가 3가지 같니다 세가지 지금 한번 처음 발랐잖아요? 네. 그 이제 그거 죽셔야 되고 케이크 데코를 하듯이 저도 뭐 빵에 데코를 해줘요 왜냐면 옛날엔 이거 한번 이거 치즈를 안 넣고 구워보니까 너무 위에가 밋밋하더라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웃음> 이제 5분을 넣겠습니다. 안 되게 아직 5분이 안 올라왔네요. 아. 네. 좀 쉬었다가 야겠느 <웃음> <알겠는데. 웃음> 이쪽 3번이 이제 할머니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버터프레첼을 모르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딱 드렸는데 맛있다고 일주일 칠한 만 사는 거. 예요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릎 아파서 못 내려온 거예요. 한번을때 사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빵입니다. <웃음> 일단, 근 너무, 좀 이따 나오면은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네. 뜨거운데, 맛있어요. 와이프 공이 되게 궁이시네요. 그러구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럼요. 제가 복 받았죠. <웃음> 연애하실 때도 나오셔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또와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와이프가 같이 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5시에 일 끝났거든요 직장이 그 이후로는 마감까가 계속 매달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3분 정도 있는 한데 이제 기다림의 이야기죠 다음에 소스를 또 하나 더 발라야 되거든요 아빵다나네 마지막에 네, 나오고 나서 빵이 진짜 손이 많이 네요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뭐 바게트나 뭐 저희 뭐 깐바뉴 이런 거는 좀 다른 빵들은 손이 진짜 거의 별로 안 가는데 그뭐 마늘 바게트는 소스가 세 개나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일일이 다 크림 짜주고 한번 찍고 굽고 또 그다음 또한번더 발라줘야 되니까 아 이렇게 손이 진짜 많이 가는데 응. 처음에 이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내안할수가 네, 없더라고 잘 나가니까 좋으세요? 잘 나가면 좋죠.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니까 처음에 오픈발이 엄청 심했었는데. 심하고, 이게, 충어 때인가? 그때 한 번, 손님이 좀 끊길 때가 있었어요. 처음 갑자기 딱 그러니까 그때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빵도 잘안 팔리고. 난 그때 한 2주 정도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때 이후에. <웃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한 번만 딱 바르면 됩니요 마지막 딱 소스를 바르면 코팅이 되면서 이게 윤기가 나거든요 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늘을 제가 다 직접 갈아서 만든 소스라 이것도 겉그 표면까지 마늘 향이쫙돼 진짜 좋은 냄새 나요네 예, 예. 맛도 이쁘지 어. 마늘 마늘 마늘 마늘 소스가 흐르죠 <웃음> 진짜 맛있겠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웃음> 지금 바로 한 잘라가지고 예 뜨거워가지고 좀, 저는 살짝 시켜먹는 게더 맛있긴 한데 <웃음> 진짜 맛있는데요?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장사가 잘 되시는데 고민되시는 부분은 노명동 장사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9개월 차이인 것 같은데 계속 혼자 하다 보니까 아직 직원 채용의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사실은 그냥 계속 혼자 열심히 하겠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죠 계속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도 좀 지쳐갈 것 같고 혼자 하기 좀 역부족이다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채용문제나 어떻게 하면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게 동네 의상권이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지금 최저인원으로 최대 매출을 이끌어낼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뭐냐 양벌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좀 확장하거나 또 이제 새로운 분정 같은 거막 계속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자리 잡히기도 <웃음> 아직 먼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냥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